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상규, 김소연, 정향, 정상 가정입니다. 오늘 봉독 드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때에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반란일 것이며 그때에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이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는 내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내 목숨 부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서 12장을 읽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누구인지, 한때, 두때, 반때는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도무지 알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아마도 읽으시면서도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언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 혹은 다른 성경과 또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그러한 우리의 시도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과연 편견 없이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인문학적 지식이나 상식, 그리고 논리를 붙이시면 더 좋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절에 이 일이 개국일의 가장 큰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죽음과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시 사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닐 수있겠지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다니엘서 12장이 말하는 것은 8절에 나타난 곧 일의 결국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일의 결국이란 전도서 12장의 그 일의 결국과 그 표현만 다르지 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개인의 생애의 마지막 혹은 인간 역사의 종착력이겠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개인이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2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추원합니다